쯔모아웃 형 카메라 잘 받는다 응형좀 어. <웃음> 빠지면 어떻게 우리가 먹어 뭐라고? 형좀 빠지면 어는거지 그럼 먹고 갈 건데 응? 형 가요? 진짜? 응야 어. 야작하는 거아니었어요 아, 어, 근데 날씨 되게 시원하다. 아니, 싸우겠네. 왜, 누가? 오늘 예진 언니 왜 이렇게 예뻐? 그게 어디서 얘기 거야? 이걸로 기여면 여기, 여기, 여기, 여 역시 기천여 <웃음> 시영아자료으니까이야이바그약 어, <웃음> 그래서 이것도 산 거야. 이걸로 고 어. 혹시 키가 몇이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168cm고... 180Hz... 요젠 코너를 <웃음> 왜산 거야? 그 이걸로 <이런> 발라봐요. 이거... <웃음> 그걸로 아, 왜 그래? 아. 너 이름도 정했단 말이야. 그 형도 올려야 돼요? 연한 앞주였네. 어? <웃음> 누나들 안녕하세요? 네, 누나. <웃음> 안녕하세요. 누나들 안녕하세요? 전체이 그거네. 연하나 영하시라고. 연하나 먹었 있잖아. 나도 맛있어. 누나 왜밥안 먹어요? <웃음> <웃음> <웃음> 누나 밥 먹었어요? 누나 <웃음> <웃음> 밥 <웃음> 먹었어요? <웃음> 왜 걱정되게 안 먹어요? 약간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누나 엄마한테 올리면 안 돼요. 네, 항목이요. 있어? 항목이든 방목 하나? 아, 간지나는. 아, 이게 땅네 오, 잘라? 아, 오, 씨. 아, 아, 키우기 아 키우기 2층에 키우기 있어. 아 쉬워, 괜찮아. 사아아그 오, 무서워. <레고> 야, 그래. 야, 근데 옛날 거먹었도 아, 진짜, 진짜 19201080도 아니네? 보여? 맞아요 나오는 게 보여? 개구구리구리구리구이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구리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샀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저 음, 맨... 이거 올려도 돼요? 이안이 쇼핑백이 뭔지 알아? 아, 아 잠깐만 이거 처음.. 아 잠깐만 처음부터 해줘 차.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나.. 아 기다려! 아직 가죠! 어저 펜쿠사 샀어요! 시켰습니다! 뭐야? <웃음> 어 이거 저 주시는 거가요 죄송합니다 <웃음> 저 아이패드 샀어요 아이패드 프로예요 네, 저는 프로기 때문에 그러네요 진짜 프로시네요 피아노도피아기 나이키 나좀 감성인데?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기회진 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어. 행쇼 저도 행복하고 행복하십시오 다들 하이 하이 안녕히 세요 하와이안 슛 아, 어, 잠깐 어. 여기 내네 이름이 적혀 있어. 와, 조용네 와, 성공통이 진짜 유명해. 그러 지아 근데 셔츠 리품을 응?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응? 라 아, 베리잖아. 팝업식으로 플래그십 투어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뭐또 <웃음>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약간 약간 이벤트성으로 계속 하는 거지 이런 거를 근데 저 앤스 클럽이랑 하는 거 보면 지금 클릭하는 거너왜 이렇게 말하는 게뭐너 지분이 있어 보니? <웃음> <웃음> 당당하게 잡으심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 상상 기원가? 그러고 가면 좋잖아 아, 그런 거 경험하면 있지. 좋지 경험하면 좋지 경험하면 <웃음> 좋지 실수하셨네요 약간 사람다운 면을 음, 보였는데 어쩔 수 없는 줄할 때가 있겠죠까 그쵸 왜 이래? 미키마우스 좀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예. 아뭐할 아, 뭐야? 너친도 시켰어? 어저 유튜브 하려고 연하남 주영 연하들 안녕하시랍니까? 연하남 피우기 재밌고 <마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돌았어. 둘째가 좀 이번엔 무슨 코스를 할지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선하와이온 파티가 다들 음식 갖고 온 거. 가빨다방 어. <웃음> 하나, 방 하나 비 <목소리> <목소리> <다> 하나 비고 음식 여기 아닐 수어 장소가 어디고파여기갈 빨리 제주도가 지 또 이제 뒤져도 가고, 저희도 갈을뿐 동남아가 결국 세계 여행 오고있어 결국 세계 여행 오고있어 제가 디딩 해볼게요 아, 더디이 잘하니까? 아, 비싸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걸리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엿여고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다 아, 뭐, 네, 이거 왔다. 네. 이거 왔다.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왔다. 이다 이거 왔다. 이만 원이요. 이게 진짜. 저 아. 기말이 니까기말이있기말 굳이 교양을 다여기요 너무 귀여운 탈출은 여기 이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내 스토리도 보고 d m 에서 다시 지금 갔다 오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웃음> 좀좀쫌다리로몇개사왔는데 아, 네, 진짜 부지런하셨서언제봤잡지 오늘 아침몇시간좀더살펴거어거깻나을도 그냥 깻잎 따르고 밤에다가 아. 진짜 신 거기서 아, 설레 이이너 보니까 쌈장 사왔지 쌈장 막듣는 사람 언 저 초등학교 때 봤어 진짜? 네찐득 원래 선을 좋아해서 아 근데 초등학교 얼마 안나안 안 돼가지고 몇 살이지? 스물 저는 스물살이요 그럼 얼마 안 됐지? <웃음> 6년 전? 6년 전? 초등학교 6년 전 어? 맞나? 죄송합아아니 <웃음> 어, <웃음> 초등학생이 6년 전 맞지? 13살 아 어, 맞네요 거의 맞지? 17년 전 6년 전은 뭐였지? <웃음> <웃음> 귤도몇개게담거든아진짜요귤 귤이... 이？어, 저도 귤썬하는까는아그건사드 박스도 아아 이거 끝 까지 안가지안가야 된장찌개 있다는 된장찌개라고하 뭔가 조합이 장찌 진짜 나개아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 근데 벌써 힘든데? 대단히 <웃음> <단위> 힘든 건가? <웃음> 준비 운동 갑시다 재 지면서 예쁘다. 반 담기 겠는데. 아, 모르고... 500ml 두 개. 야, 신발, 신발도 얘기해줘야지. 신발 예에어트요 나이키 실망이... 누가요? 여기트있어 아니, 내 <근데> 핸드폰 <웃음> 끼고 이안나 한마디 하시여기는 거예요? 안전이 제일 큰일인가요? 작은 사랑 한마디 죠 한마디 하시는 요 말이야. 아직 정상이 가지 않았어. <웃음> 나를 하겠어. 말을 아끼겠다. <웃음> 안해요내주먹도 네, 네, 아무 맛이 아무 주먹는요하겠어서 뒤던 순간 뒤로 발라당 불러 떨어질 것 같은 거 싶어. <웃음> 아, <나 추워. 웃음> 그게 낭만이죠. 아 네, 낭만이야. <웃음> 아니야 <딱 맞춰야> 맞야 돼. <웃음> 와. 어, 우와. 미쳤다. 와 언제 또 내려가냐? <웃음> 아 근데 금방 들어가 와. <웃음> 감사합니다. 북한산 정복하신 기념 어떠신가요? 아, 기분 어떠신가요? 다시는 <웃음>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웃음> <웃음> 절대 안 하죠 얄고기 아작이낫다 러닝화는 증상 아니다 자 어, 진짜. 어떠셨나요? <웃음> <웃음> 진짜요? 시에 <수상에 웃음> 하나 남았는지 <웃음> 드릴까요아 네! 어, 어, 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오>, 마스트 <웃음> 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 <웃음> 힘든 거 좋아해가지고 <웃음>